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문 처리 방법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문에 대한 내용이고 일용근로자 확인 대상이라고 일용직 근로자 명단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선 국민연금으로부터 화면에 나온 사업장 가입자 가입신고 안내에 관한 우편물을 받았다면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일용근로자 확인 대상 명단을 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는 사업장 자격취득 신고서도 함께 받게 될 텐데요. 우선 일용근로자 확인 대상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취득 신고를 제출할 것은 아니고 실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명세서를 확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가입 기준은 첫 번째 한달 이상 근로이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인 경우 또는 한달 이상 근로이면서 동시에 한 달에 8일 미만 근로이지만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자격취득신고를 하시면 되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이 되지 않는 이유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신고 안내문 처리 방법에 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